자 두번째 에피소드죠 저희가 워무를 피해서 상당히 먼 데까지 도망을 쳤고 그 다음에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함선까지 호출을 했죠 자 보세요 함선이 보이죠 자 이번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면 음, 그 드론을 파견할 수 있는 그 인더스트리얼 모듈이 없죠 일단 여기 보시면 거주공간 그리고 이거는 식사 공간이죠. 그리고 이거는 새로 보는데 뭘까요? 라운지. 아, 라운지. 자, 라운지는 휴식 공간이죠. 자, 아무튼 지금 어, 모든 모듈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넥션 라인 분그 먼저 이렇게 작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음, 뭐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막아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망가진 상태 그대로죠. 자 우선 시킨대로 합시다. 트랜스이버 모듈을 하나 만들게요. 이 아이를 어디다 지는게 좋을까? 일단 쓸모없는 자리에다 만듭시다. 이런데다 만들게요. 됐어. 상황을 좀 지켜볼게요. 이게 만들어지면 옆에 있는 모선하고 통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만들어주라. 거의 다 됐죠? 자 지금 산소는 한 500개 정도 남아있고 리펄키트는 3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른 자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됐어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통신이 될것 같아요. 좀만 기다려 봅시다. 너누구니 아, 일단 우리 쪽으로 온 애는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아이가 저희한테 연락을 했어요. DIA라고 합니다. I welcome you to the 2 Station. AI죠 AI고 지금 어, 저희가 화이트2라는 정거장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커피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렇지만 커피는 없고 물하고 그냥 일부 음료만 제공한다고 되어있네요. 자,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좀 어, 자기한테 존중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쵸? 자기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뭘 해준지 한번 보게요. 음. 자, 여기를 보시면 뭐 지금... 처음에 기지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기, 디바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디바이스가 하나도 없고 커넥션도 연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도와줄 거랍니다. 자 한번 해보죠. 어, 어디 있을까요? 뭔가 새로운 아이들이 오는 것 같긴 하지만 뭐자 아무튼 이렇게 미션이 생겼으니까 따라해봅시다. 그러면 커넥션 라인은 연결될까요? 이 한번 볼게요. 되네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정리를 합시다. 일단 이네 둘이는 연결되어 있네요. 그쵸? 그럼 열기 관리를 먼저 할게요. 자이 아이가 이쪽하고 이쪽을 관리합시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하고 여기를 관리할게요. 지금 남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건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모듈을 하나 만듭시다. 그 이쪽으로 가가지고 자 ELD 있죠. Emergency Life Soft Device라고 되어있죠. 일단 이 아이를 먼저 만들게요. 만들어야지 남아있는 공간을 커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번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대 8개를 먼저 만들라고 되어있어요. 침대 어디있죠? 여기하고 여기죠. 그래서 이게 저기 컴포트라고 되어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침대 4개를 설치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공을 할게요. 참고로 온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그 배치를 하면 그 기구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제가 막 하는 거지만 나중에 온도 고려해서 온도가 적당하다 싶을 때 그때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그 다음에는 식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디스펜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드링크 디스펜서라고 하나 생겼죠. 자, 급수기 생겼죠. 이하일거예요자 이하 하고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푸드 디스펜서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컴포트 쪽으로 가가지고 먹는 탁자 테이블 4개를 만들라고 되어있죠? 4개를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소파가 있어. 소파는 아마 이 라운지 쪽에다 설치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되죠? 자 이렇게 놓고 자, 모듈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속도 좀 빠르게 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속도를 이제부터는 좀 올릴게요. 이번 에피소드 2부터 해야 될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끝나진 않습니다. 워낙 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그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거의 다된것 같죠? 좋아요. 자, 이러면 파워를 연결합시다. 파워를 이쪽에다 연결하고요. 어연결되 있네요.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열기를 연결할 건데 이내 드릴은 속이 역할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을 뒤져보시면 여기 있죠. 이거는 라이프 서포트니까 일단 내비두고 이쪽에 하나 하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뭔가 좀 느낌 이상한데? 어 음... 제가 환소 연결을 안한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아이 여기하고 여기를 해야 되고 얘는 이쪽하고 이쪽을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얘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쵸? 자 여기도 이렇게 배치를 합시다. 그 열기도 지원을 해줘야겠죠. 잠깐만 꼬였구나. 꼬였어요. 한번 다시 볼게요. 에헤이 게 이쪽이 아니어져 자 여기를 연결시켜야 됐어요 이거는 필요없어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됐고요자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명이 작업하고 있죠? 기다릴게요 이제 앞으로 점점 이 모듈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저희가 어좀 크게 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감안하시고 어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오케이. 이제 남은 건 소파만 남았어요. 자, 좀만 더 힘내봅시다. 산소도 채워지고 있고 음 좋아요. 나됐어요. 자 생각보다 그 산소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기다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기기가 그 커넥션 라인 로지스텍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상 없으면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호. Okay, 자 you now the 현찰을 준대요 크레딧 현찰을 준대요 이거 가지고 지금 언급된 것들을 신청해서 사남으라고 하네요 그래요 준비됐어요 어, 똑똑하게 쓸게요 현명하게 쓸게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어떻게 쓴지 또 확인이 필요하겠죠 7 5 0 0천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좀잘써 어, 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 주문을 한번 해 봅시다 이 서플라이 누른 다음에 지금 없는 거 먼저 주문할 건데 지금 어, 뭘 주문하라고 돼 있죠? 키트 M하고 베버리지하고 푸드 레이션 이 세가지를 주문하라고 되어있어요 자 음식에 관련된거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한 50개 정도 주문을 할게요 자 베버리지도 한 50개? 아 일단 50개 정도 주문하고 그리고 물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 20개 정도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얘도 한 100개 정도 주문합시다 좀 많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요 지원이니까 이렇게 주문할게요. 비싸구만. 그리고 지금 수트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하나 정도 더 구입을 할게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그 산소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200개 정도도 이렇게 좀 옵셔널하게 좀 구입을 할게요. 자, 만팔전 정도 썼는데 어차피 이거는 제공받을 수 없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최대 수송 용량의 26%를 사용했네요. 이번에 꽤나 많이 주, 주문하긴 했어요. 좀 기다려봅시다. 자, 이마크 보신 거 아, 기억나시죠? 너킹베이 쪽에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리저버드. 자, 이렇게 열리면 이쪽에 3등이 나오는게 아니라 그래요 푸드가 나오겠죠 자언딩이 됐고 그 다음에 디테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생산한게 아니 주문한게 뭐가 있는지 꽤 많이 왔죠 오케이 와봐 자 일단 이 아이를 보내놓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품 부족 메시지가 안 뜨고 있죠 그쵸 음 좋아요 자 수트가 지금 내구도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하나 구입을 했죠 응? 음? 잠깐만 아까 전에 제가 뭔가 착각한 게 하나 있었나봐요 일단 군인들을 좀 받으라고 돼 있네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꾸민 게 잠깐 그 피난민들 받아가지고 좀 키우라는 얘기인가어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어쩔 수 없죠. 시킨대로 해봅시다. 돈은 지원받았으니까. 그래도 이런거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난후에 지금 음 전기가 좀 많이 부족해요. 이쪽에 파워가 놀고 있거든요. 여기? 이거 놀고 있는데 이거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좀 빠르게 회복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더킹 베일 리저브드어또 예약중입니다 누가 온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큰게 왔네요 자언론딩 하약중입니다 누가 나올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에헤이 에헤이 이렇게 갑자기 에헤이 자 아무튼 지금 얘들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어느정도 아 진짜 음 미안하다 이건 침대가 없어서 그렇죠? 그쵸? 침대가 없어서 그렇죠? 이건 좀 미안하다 정말 근데 방법이 없고 일단은 난 그대로 유지를 할거야 어차피 피곤할 때뭐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침대를 선점할 테니까 뭐 언젠가 침대에서 자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밥까지 먹고 해피해지면 전 좋아할 거예요 행복해졌죠 물도 많이 먹고 자 그리고 서플라이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헉! 아니 잠깐만 음식이 이건 50개 주문했으니까 지금 1 9개 정도 소비가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워터는 3개 정도 소비가 됐고 음식이 약간 좀 부족하네요. 일단 이건 좀 상황을 볼게요. 자 빨리 먹고 기분이 좋아져야지. 자 해피한 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기분이 좋죠? 음..좋아 자 거의 다 해피해진 것 같아요 얘네들이나 뭐 이런 애들 전좀 먹기 시작하면 괜찮아질거예요 그쵸? 이제 한명 남았어요 오호, 좋아요. 자, 일단 군인들, 군인들 일단 해피 줬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킬 일이 뭘까요? 음. 자, 드디어 너네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사이언티픽 스태프라고 해서 사이언티스트를 얘기하는 것 같죠? 과학자 니네는 과학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 그 어떻게 무엇을 연구하라고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음. 크루? 자 스테이션 안에 꽃을 심어놓으라고 하네요 이거는 좀 웃긴 얘기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래 네 말이 맞길 기다려 볼게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시킨대로 한번 해 봅시다 b 드 i e Lab 그리고 자, Scientific Terminals라고 해서 연구 그 터미널이 있죠 그리고 사이언티스트 두명 고용하고 자, Invent Design 그 발명하는 얘기인데 아마 리서치 트리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그루 컨트롤? 아 스케줄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빌더 랩을 한번 만들어보죠 일단은 음 이쪽을 발전시켜 볼게요 자아그 전에 잠깐만 수량 체크를 합시다 먹을게 25개죠 그리고 어베버리지도 33개밖에 안 남았고 더 시켜야 될게 있나요? 음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 보니까 쓰레기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언젠가는 또 설명이 있, 나오겠죠 이건 좀 기다려보고 자 그래서 이번에 요청할 거는 이렇게 할 거예요 베버리지가 33개니까 17개 그리고 푸드 있죠 후드는 2 5 개, 5 0 개씩 맞추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해야 될게 있어요. 아까 과학자 두 명을 고용하라고 돼 있었죠? 그럼 사이언티스트 찾은 다음에 이게 사이언스 능력치인 것 같아요. 자 물론 이게 퍼스널 그 퍼스널리티라고 있는 게 있는데 솔직히 이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아직 얼리 액세스다 보니까 어, 크게 의미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괜찮은 애들을 찾아볼게요 너참 좋구나 자이 아저씨하고 저 스탯이 괜찮은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99 근데... 어, 병약... 병악... 병약하시죠 좀... 좀... 이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태미가 스태미나가 좀 딸리긴 한데, 어 그래도 이상이난은것 같아요. 자 오도합시다. 자 이렇게서 해그 물품하고 저희 새로운 인력들을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이 빌더 랩을 어, 진행을 할 건데 랩이죠. 자 랩을 일단 이쪽에다 지을게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확인해 볼게 있어. 스탑. 갑자기 이 메시지가 뜬 이유가 뭘까요? 이건 좀 봐야 돼요 자 너는 지금 하나만 연결하고 있지? 그치? 얘 하나만 연결하고 있죠 산소도 하나만 연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랩이 완성이 되면 여기다 연결을 시킬 거예요 만드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구나. 좀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사이언티스트 두명 왔고 그 다음에 물품도 왔을 거예요. 그쵸? 자 이러면 됐고요. 일단은 여기에 그 산소라던가 열기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아직 터미널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따뜻해져야지만 내구도가 안 상하니까 일단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멋지네요. 그쵸? 자 일단 커넥션 라인 먼저 연결을 시킬게요. 자 옥시젠 산소죠그 다음에 히트 열기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좀 게이지 올라가면 그때 좀 설치를 할게요. 자 아직 춥죠? 음 콜드 자 이러면 된것 같아. 됐어 됐어. 자 이럴 때 작업을 합시다 터미널을 찾아볼게요 사이언스 쪽에 스페이스 그 사이언스 그 사이언티픽 터미널 이라고 있죠 어두 개를 지으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지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사람마다 좀 러닝타임을 이렇게 집어 넣을게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삼들인거 같으니까 일단 내비둘게요 그쵸? 됐고 그리고 완성되면 전기를 여기서 이쪽까지 연결을 해야겠죠 뭐하니? 프라이티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대라서 아마 노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 지금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크루 기능이 해제 해제되면서 그 워크 타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얘들이 저녁 때는 이제 작업을 안할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감안하고 내일 아침쯤에 작업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그래서 좀 나이시죠? 응. 음. 야 그리고 너네 할거 없으면 자좀 자라고 자. 좀. 야침되면 또 작업을 해야겠죠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참 다행이죠 야너왜 기분이 안좋아 왜야 <웃음> 운동수치가 너무 낮은데요 그리고 넌왜 기운 날바한 일이 없어 물도 없어? 잠깐 물 한번 확인해보죠 물 많잖아 그냥 먹는거는 지금 또 50개 미만으로 됐으니까 21개 더 주문하고 자 이렇게 아가. 자 이렇게 합시다 21개 그리더 필요한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것 같아 근데 이거 만약에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한 20개 정도 더 주문할게요. 자 100개 정도 맞춰놓고 얘도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한 40개 정도 더 주문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죠? 음 5도 합시다. 호이야 애들이 갑자기 우울해지니까 좀 저도 우울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좀 기다려봐 자 이렇게 자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됐죠? 됐어.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쪽에 포인트가 쌓이나요? 쌓이네요. 오케이.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구트리 한번 볼게요 오 멋지네요 그쵸 어 이거 생각보다 오래 할수 있겠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캠페인이 8개나 9개 남았죠 그쵸 이게 티어2고 이게 티어3죠 일단은 저희는 이쪽 라인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시킨 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 실패할 때도 있구나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근데 지금 오른쪽에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 오는 게 있어요 체육관 체육관 체육관 트레이닝 터미널 이게 체육관 얘기죠 음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트레이딩 터미널이 저희한테는 없어요 근데 이쪽 라인에 있죠 그래서 이건 좀 기다렸다가 하면 될것 같고 자 지금 어댑션을 먼저 연구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연구가 왜안 뜨니? 지금 포인트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부터 시작? Easy Start 이거 먼저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겠죠 어댑션 25포인트까지 생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짐 이거 체육관을 만들어 볼게요 자 거의 다된것 같아요 좀만 힘내봅시다 일 이런건 다 지울게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다 지우고 그래요 연구 완료됐고 이제 포인트만 더 모으면 될것 같아 그냥 이러지 말고 나도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 <웃음> 그쵸? 아 저기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 모선이 얼마나 큰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지구를 가리고 있죠 그쵸? 근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이 아이들 지금 상당히 우울한데 좀만 힘내보자 자 저녁이 됐기 때문에 아니 아침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전기량이 좀 음, 적게 생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데이터임이될 때마다 점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죠? 좀 기다리면 됩니다. 나중에 저장 공간을 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건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어느새 포인트 많이 생겼죠? 연구합시다. 짐 먼저 할게요. 짐. 그 다음에 남는 포인트로 디자인 이거 연구합시다. 디자인이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발명해라. 그쵸?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플라워가 여기있죠 근데 내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플라워를 할게요 어차피 포인트를 금방 모이니까 점점 갈수록 오래 걸리죠 아마 다음 캠페인도 점점 더 오래 걸릴거예요풀 컨텐츠를 점점 크게 다룬다는 얘기겠죠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야너똥 싸렴 똥똥싸똥싸그왜그똥 똥똥그그 똥. 아니 똥싼데 있었잖아 똥싼 데가 없어? 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 빨리 똥 싸러 가 자 여기 보시면 짐이 연구가 완료됐고 지금 티어 1 리서치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바로 인벤트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명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디자인 이걸 눌러놓고 자그 다음에 우리 짐을 좀 만들어볼게요. 오 파워가 필요하지 않대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빠르게 지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프라이티를 좀 올릴게요 저녁이니? 저녁이라서 또 작업을 안하죠? 그 다음날에 작업하길 좀 기다려 볼게요 일단 그렇다치고 제 인벤트디자인이 끝나면 어, 여기는 퀘스트는 완료가 될것 같아요 프라이티 내리자 자, 아쉽게도 취소 시킬 수 있는 버튼이 없죠. 이거는 좀 나중에 패치가 됐으면 좋겠어 거의 다 됐고, 오케이. 자, 시킨 대로 한번 해봅시다. 데코레이션. Place i n d o o plants. 음. 문. 아 네. 그러니까 건물 안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이거를 찾아서 이렇게 설치해 줄게요. 어, 너무 비싸다. 여기는 그런 거 고려 안 해도 되고 자 일단 하나씩 하나씩 지어줄게요 됐어.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몰빵으로 지으면 애들이 적용을 못 받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어줘야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쉬프트 누르면 연달아 지을 수 있어요. 안되는구나 이런. 자 여기도 지어주고 이쪽도 지어주고 여기는 갈지 안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어줄게요. 자 여기 지어놨고 이쪽 상관없고 이쪽은 안되고 여기는 제가 지었나요 한번 어, 만들었네요. 여기도 내가 설치했고 그러면 더이상 설치해만되가 데가... 만약 이쪽까지 사람들이 간다면 아여기는 안되는구나 자 휴식공간 라운지 라운지 쪽에 좀 많이 지을게요 그리고 자는 공간 식사 공간에도 좀 지어주고 됐어요. 다된거 같죠? 오케이 그래서 짐은 언제 만들어주나 어 드디어 만들어주네요 잠깐만 자 ELD 디바이스 Broken by accident. 그래요. 지금 오염이 발생했고 이거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메시지가 뜨죠. 자 이거를 수리를 해달라고 할게요. 자파이티를좀 올릴게요. 수리하러 왔죠? 오케이. 자 짐도 만들어줬고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줍시다. 근데 지금 모듈이 없기 때문에 그 이거 있죠? 이쪽에다가 자, ELD 하나만 더 만들게요. ELD 하나만 더 만들고 이쪽에다 짐하고 연결을 시킬게요. 자, 리페어링 거의 다 끝났고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응, 아까 전 망가져가지고 오염도가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도 서플라이 터미널 통해서 그 애들을 고용하라고 되어있네요 한번 해보죠 자 클리너가 있나요? 어 여기 있네요 근데 괜찮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애가 딱히 없어요 그쵸? 딱히 없어요 얘 고용하고 얘 고용할게요 두명 고용하라고 돼있었죠제 기억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를 한번 봅시다 우드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49개 베벌지도 한 41개 예헤이 자 이렇게 하고 물은 그대로 이거를 좀더 지어야 되나 이거 좀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대비해서 한 20개 정도 더 구입을 하고 리퍼키트 썼으니까 하나 더 구입을 하고 자더 필요한 거 있나요? 어, 산소 한 276개 500 정도 맞춰주십시다자 일단 이렇게 주문할게요 비싸네요 그래 오고 있다 그래 그래 올 거야 좀 기다리면 돼 그래 그래 자올 거예요 푸드는 도착할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고 이 클리너도 도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아직도 고치고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디테일 한번 볼게요. 어다 클리너까지 도착했죠? 오케이 됐고 자 이거 완성됐으면 바로 커넥션 라인 연결을 해줍시다. 됐다. 자 작업을 해주죠. 난단 열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쪽 라인하고 그 다음에 짐이 여기 있죠? 집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산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연결해 줄 겁니다. 이게 되면 조금 있다 여기다가 도구를 그 설치해도 될것 같아요. 디바이스 있죠. 자 그리고 자, 이럴 때 장치 체크를 합시다. 아니 이걸 어떻게 도와줘 내가. 자 그리고 트레이닝 트레이닝 집 얘기죠. 트레이닝 터미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지금 그... 아안 그래도 그 얘기가 나왔네요. Yeah. 자 훈련을 시키라고 되있는데 이거 보시면 근육이 거의 최악 수치까지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라인으로 가가지고 퍼니처 쪽을 찾아보면 이 아이가 있죠. 이거 4개 지으라고 돼 있죠. 트램, 트레, 그, 트레드밀을 4개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 이거 런닝머신이에요, 그냥. 런닝머신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시간을 좀 강제적으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어. 자, 이렇게 하고, 시간을 좀 나눠줄게요. 그리고, 클리너는, 여기가 운동시간이고 너네 공부시간은 이쪽에 다하래요 기다려봐.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아직 어, 오지 않았어요. 아, 일단 이런식으로 컨트롤 한번 해봅시다. 짐 어디갔니? 짐? 짐? 아 그래 하고 있죠? 오우 멋져요. 과연, 게이지, 게이지를 봐야 돼.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기 좋아요. 자, 쭉쭉쭉쭉 훈련하고.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해. 잘해요, 잘해요. 잘하고 있어.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회복하면 되죠. 그래, 너도 빨리, 빠르게 하고. 그래, 쭉쭉쭉쭉 올리고.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자 갑자기 얘네들이 해피해지기 시작했죠. 그래 나도 행복하다. 자 낮이 되면 이것도 이제 건설 마무리 지어질거예요 그래서 요셉 프라이티 어, 레벨을 좀 올려놓고 얘들 다 지금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거예요아 어디가 운동해야지 어? 막 퍽이 막 해금되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상세적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열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아마 다음맵이라던가 다음맵집에 다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전기체크를 해야 돼요. 나쁘지 않죠? 음. 그래 그래 아니 잠깐만 여기 서하면 되잖아. 아 어디 가세요? 아니 그너 설마 테크니션이라서 내가 시간대 정해놓은 거 있니?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새벽 때 운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봅시다. 그래 그래 좀 기다려봐. 내가 새벽 때 운동하라고 지시 내린 것 같으니까 그쵸? 케이 됐고 아니 그 운동 운동을 하란 말이야 이 자식아. 아무튼 된것 같아요. 얘 애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운동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별일 없을 거예요. 뭐하니? 너도 운동해야 돼. 편식하지 말자. 응?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냐고? 아 이렇게 행복을 노리겠다? 아 모든 애들이 그 근육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좀 쉽지가 않네요. 이것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테크니션 있죠? 이렇게 시간을 지정해줬는데 말을 안 듣네요 이렇게 좀 띄어서 해볼까? 자 이렇게 하고 알고 있어 내가 잘못 눌렀어 됐고 기다려봐 됐어 클리너는 어 그래 똑같이 하자 됐어 자 나머지는 뭐 딱히 설정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기하고 그쵸? 나는 네가 운동했으면 좋겠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 설마 얘들만 훈련시키면 되는 거야? 그런 거 같네요 그쵸죠나 연락을 받아보죠. 너도 처음이었니? 나도 처음이었어. 자, 버그도 없어서 다행이라고 하네요. 아 장난입니다. 너한테 장난했다가 신고 당할 것 같다. 어?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우리의 오랜 친구 또 헨리가 또 연락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Hey, I can hear you well. How are you, old friend? 그래요. 지금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저쪽에서 좀 많이 괴롭히나 봅니다. 응? 자, 뭔가 좀 견제를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범죄적인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It's 들어보자 I t h i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같아요 그래서 좀 청탁을 해 달라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물어보죠. 얘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밀어보자는 거죠. 그래요. 과연 제가 청탁을 할수 있을까요? 자, 리첸이나 애이가 있어. 요 자 체험한이죠. 그 레벨 정말 높으신 분이에요. 자 괜찮았어요. 그의 i 향자 하이클래스 치프 엔지니어가 필요하면 제가 소개시켜 줄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타게이저라는 마더십은 아직 준비가 안돼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조한데 좀 빠르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Perhaps, perhaps, 하지만 좀 고려를 좀 해볼게요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 거절 당한 거죠. 자 아직까지 저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 당했고. 뭐 언젠가는, 뭐 이렇게 영향도가 커지면, 흔타 같은 게 한두 번은 먹히지 않을까요? 나는 실패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쵸? 지금 아직 걔네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끝나버렸죠. 음. 미안하다. 자, 이렇게 해서 미션이 끝났습니다. 다음 미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좀 지켜볼게요.